장시간에 걸쳐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언제 구입해야 되며 어떻게 구입해야 되며 어떤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적어도 몇억을 벌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 받으실 겁니다. 제가 좀 과장하게 얘기를 하면 현재 우리는 노름판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너도 나도 모르게 아파트에 투기에 투자에 대한 노름판에 들어와서 그 노름판에서 지금 결정을 지어야 될 상황이죠 2016년도에 지금 삼성거림코학 같은 경우 지금 5억대 의 대부분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6억대 7억대로 올라가고 8억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의심을 하던 사람들이 어 이거 정말 올라가네 사도 괜찮겠어 사도 괜찮겠어 하면서 일부 고점에서 사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쪽이 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또 고점에서 사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팔지도 못해요. 또 그리고 뭐 팔수 있는 상황도 안되죠. 노름판을 조작했던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투기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거나 강사 그리고 고액의 수입비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부동산, 아파트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 뭐 그렇게 시작이 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일9때갈 돈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돈도 없었기 때문에 주식도 투자할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아파트로 몰리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누군가의 상승기에서는 의심을 하다가 막차 뒤늦게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또 마찬가지 지금 하락장에서 의심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먼저 구입한 사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 입장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 상승장이었다면 현 입장에서는 하락을 하는 하락장에서 여기에 구입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바닥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더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수승구 만촌동의 학군이 좋을 것이다. 뭐 좋게 생각하면 오만 것을 다 갖다 대서 좋게 생각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들도 각기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교수들 얘기들이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서로 다른 견해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예전 2000년 IMF를 제외하고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하락장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현 입장의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거래가가 데이터고 2008년도와 2009년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이런 어플을 보면서 데이터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부터 부동산 가격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찔끔찔끔 올라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려갈 수는 없죠. 인건비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다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값이 올랐는데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이 찔끔찔끔 오르지만은 지금 현 입장에서는 너무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여기서 거래하는 금액이 맞고 실제 그나마 이쯤에서 거래하는 금액이 맞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상승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입장에서는 예전 금액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부분으로 갈수 있느냐 아니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현 입장에 이 부분에서도 구입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갑자기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거품이 얼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아파트 판때기 소위 말해서 노름 판때기에 앉아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구입을 했는 분들은 실제 노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 시점에서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구입했는 분들은 이런 영상과 아니면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의미는 전혀 없을 것이고 크게 관심도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가 떨어지니까 약간의 아쉬움은 있겠지만 평생 살려고 구입을 했고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고 아파트 갭 투자를 해서 팔아야 되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를 언제 구입해야 되느냐, 금액이 얼마였을 때 구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아파트 구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제는 이 아파트에 가격 자체는 예전 금액으로 돌아가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너무 많은 아파트로 인해서 구축보다는 신축으로 갈아타려는 어떤 동향들이 상당히 많이 느껴집니다. 이유는 구축은 오를 만큼 올랐고 더 올라도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신축 같은 경우는 최저가, 지금 분양가격이 최저가이기 때문에 신축가격을 뭐더 밑으로 하락하는 부분에서 내가 구입할 수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 논리가 일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뭐 급하게 팔아야 되는 분들은 실제 아파트 입주 예정이 계획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단지들이 모여 있는 북구의 뭐 대구역 부근이나 아니면 동구의 마찬가지 역세권 부근이나 마찬가지 수승구라고 얘기하지만 은 일부 몰려있는 이런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의 투기 세력들이 몰린 부분이 다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가격은 더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신축뿐만 아니라 구축도 엄청나게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의 아파트 가격들은 당연히 더 빠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부분에서 달수구를 얘기 한다는 입주 예정이 많이 잡혀있는 곳들, 그리고 기존에 많이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것들,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들은 사실 아파트 가격은 급하락할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유튜브들이 얘기를 하면서 2017, 8년도를 겪어보지 못했고 부동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논리나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를 다시 제작해서 계속해서 부동산을 얘기하고 아파트를 얘기하고 뭐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모든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어느 정도 찾아보고 알아본다면 플러스 되는 요인들은 당연히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실제 겪어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함부로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듣고 또 투자를 했는 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일부 가져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논리를 가지고 뭐 하기 좋은 말로 우리는 금리가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구는 금리보다 실제 예전 2007, 8년도를 비교한다면 아파트 가격이 3억에서 4억이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기본 5억에서 11억까지 지금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금리가 낮더라도 엄청나게 가격이 높아졌는 아파트 구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투기 세력이지 갭 투자나 투기 세력이지 절대 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11억 12억을 주고 구입하거나 7억 8억을 주고 구입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너도 나도 후발주자로 계속해서 아파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의 99%가 거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어느 정도 금액이 올랐을 때뭐 팔고 나오는 분들,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본 분들은 다 팔고 나왔어요. 그런 분들은 또 돈을 벌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뒤따라 가다가 지금 물려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알지만 은 욕심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견디보다가 마찬가지 지금 물려있는 소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금리가 일부 영향을 줬는 것이지 금리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아니면 실제 거래가 안된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가진 게 없어요. 뭐 예전 영상에도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 있는 요인들은 상당히 많다. 금리나 경제 위기나 아니면 갭 투자자들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아파트 가격이 높음에도 계속해서 아파트 구입을 했거나 청약을 받았던 이유들은 대부분은 돈을 벌려고 했는 것이지 실제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 분들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런 갭 투자자들은 결국은 입주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아파트를 팔려고 할 것이란 말이죠.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노름판에 지금 앉아 있는데 그 노름판에서 뭐 돈을 따고 꼴꼴을 떠나서 적어도 지금 노름을 해서 돈이 정발되고 옆에 앉아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먹는 사람들이 가장 이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름판은 언제 끝이 날 것이냐 소위 말해서 현재 일어는 모든 상황들이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노름은 끝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노름판때기에 특별한 엄청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노름판때기는 끝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노름판때기에 마지막 승자는 가장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이 정... 승자가 될 것인데 아직도 이 노름판때기에서 돈을 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노름을 하는 사람들은 발생이 될수 밖에 없어요. 이 노름판의 마지막 승자는 결국은 옆에 앉아서 뽀찌를 조금 조금씩 얻어 먹었는 사람이 마지막 승자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적성 결국은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소위 말해서 돈이 없어서 급매물로 내놓는 아파트 아니면 정말 급하게 초급매로 나오는 아파트 그리고 마찬가지 건설 업체들도 견디지 못해서 미분양 할인을 하는 아파트들이 될 겁니다. 자, 아파트가 여기 분양을 하나 했는데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분양을 합니다. 계속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 시점은 어떻게 되느냐. 미분양이라는 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존의 아파트가 잘 되었는 것들, 분양이 잘 되었는 것들은 사실 살아남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워낙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중견건설사들까지 또 같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견건설사들도 마찬가지 후발주자 막차가 되는 사례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후발주자의 중견건설사들이 또 하나씩 들어오고 또 하나씩 들어오면서 계속 후속 후진 분양이 잘 돼요. 그렇다 보니까 돈이란 돈은 다 땡겨서 여기저기 다시 재개발에 보상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지금 미분양이 났어요. 그렇다면 은 기존에 돈을 벌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은 그런 돈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했다는 거죠. 문어발식 확장을 했기 때문에 한두 개가 잘 되었는지는 몰라도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리고 다른 동네 다른 지역에서 터지다 보면은 결국은 건설사도 부도가 나는 것이고 갭투자와 동일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가장 저렴하게 문제가 없는 아파트를 할인분양이라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이 모든 것들의 내용들이 정말 내가 이 노름판대기에서 소위 말해서 승자가 될 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노력,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미분양 아파트를 내가 구입할 수 있느냐, 초급매물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느냐, 적어도 최소 1억에서 2억을 벌수 있고 2억에서 3억을 벌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음에도 내가 그런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겠죠. 3주 전에 아파트 거래 동향을 보게 되면 수성구 만촌동에 뭐삼정그림 같은 경우가 거래가 일부되었어요. 최고가 50%에서 떨어졌는 가격이죠. 14억이 7억 9천, 13억이 6억 9천, 13억 9천이 6억 8천. 그렇다면 삼정은 지금 3건, 4건, 5건에 의해서 시세는 6억 8천이 된 겁니다. 3주 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수성구의 아파트 가격들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두산이 비던 버몰라이온 프라이빗 마찬가지 고가의 아파트들 17억짜리, 12억짜리, 13억짜들 12억, 13억짜리 아파트들이 실제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급매물을 구입했는 분들은 돈을 벌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벌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고가에서 구입한 상황이 아닐까? 고액의 연봉자들 같은 경우야 돈이 많아서 여기 던져놓고 저기 던져놓고 얼마든지 아파트를 몇 차씩 구입할 수 있지만 은 지금 상황에서는 분양을 했는 아파트를 구입한 게 아니죠. 분양을 하고 어느 정도 올랐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또 올랐다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기서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 분양이 좀쯤에서 어느 정도 시작을 했다면 은 지금 떨어졌는 이상황이 구입을 하고 계속해서 더 하락을 하고 더 하락을 하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행보를 한다고 봤을 때 결국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상황이 되면 이분들은 결국은 3억에서 5억까지 또 손해를 본 사례가 됩니다. 근데 뭐 굳이 고액의 연봉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1 0매덕 하는 아파트를 구입해서 뭐 손해를 봤다 뭐 그런 것까지 저희는 굳이 생각해 줄 필요는 없어요. 워낙 돈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돈이 많은 분들은 계속해서 빌딩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은 상가 건물을 구입을 합니다. 하지만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적어도 수십억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제 주변에 현금으로 100억을 가지고 있고 50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업을 하다가 경기가 안 좋으면 몇십억씩 떨어먹고 결국은 부도나는 사례도 실제 제가 봤고 같이 친분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씩 날려 먹어도 어느정도 아직까지 살 만한 건 그만큼 돈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지금 3주 전에 내용을 보고 있는데 실거래 가격을 보고 있는데 2주전 마찬가지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만촌동이나 감산동 황금동 쪽으로 계속해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월성동 남산동 시남동 할것 없이 적어도 뭐 3,4억대 2,3억대 아파트들 거래가 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고 지금 3주전과 2주전을 보게 되면 10매덕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다가 지금 평균적으로 8억 7억 6억대 어느정도 아파트들 중가의 아파트들이 일부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보금자리 특례론이 나오면서 전주에 거래가 되는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 은 유천동, 상인동, 신남동 소위 말해서 평균 금액이 적어도 뭐 5억, 7억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은 3, 4억, 5, 6억의 아파트들이 매매 금액이 2, 3억대로 거래가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최고가 대비이기 때문에 사실 뭐 30%가 빠지든 50%가 빠지든 평균적으로 3억대. 적어도 3,4억대, 2억대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적어도 2억대 아파트가 내려가면 얼마나 더 내려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겠죠. 하지만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아파트의 거래 금액도 중요하지만 은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런 아파트를 구입해서 한 10년 살겠다고 생각한 분들은 전혀 뭐 이런 내용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은 현 입장에서 경기가 좋지 못하고 갑자기 사업이 되지 않거나 장사가 되지 않았을 때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 않는 상황, 황금성이 실제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은 사는 가격으로 그 밑으로 다시 되팔아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입장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여기가 바닥이라면 현 입장에서는 여기가 어느정도 거래시점이었다. 지금 대부분이 쯤에서 저는 거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고가 대비 30%다 40%다 뭐 이렇게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뭐 50%까지도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잡아주면 돼요. 결국은 이쯤에서 대부분 거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인데 여기서 다시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미가 있을까요? 형 상황에서는 내려갈 수 있는 상황만 남았지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입을 놓는 분들은 그 돈이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5억이 되든 결국은 그 돈은 다시 날렸다고 생각하면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구입을 할수 있는 분들 그리고 여기서 바닥까지 내려와서 실제 거래를 할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2017년 18년도에 여기서 시작했는 아파트 금액이라면 현재 이까지 과연 내려올 것이냐. 여기서는 일부 행보를 하지 않을 거냐 그렇게도 유추해 봅니다 물론 저는 교수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부동산을 오래 하면서 실제 예전을 경험해 받는 얘기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제 아래 같은 경우 마찬가지 실제 여기저기 투자를 해보고 분양권으로 돈을 벌어 본 분하고 실제 실시간 방송을 한번 해봤죠 물론 그 영상을 제대로 뭐 올리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조작을 잘못하다 보니까 삭제가 되었는데 그런 내용들 거의 저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지만은 수성구 만촌동 이나 뭐범어동을노려볼 필요는 있고 여유가 된다면 대장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필요도 있다고까지도 얘기는 됐지만은 지금 현 상황에 구입했는 분들이 여기에 있고 여기 있고 뭐 여기서 구입을 했고 여기서 구입을 했는데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이 실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평균적으로 아파트 가격대가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이만큼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이에 있는 이 모든 돈들은 결국은 쓸데없이 날린 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아파트 가격들이 아니면 부동산 가격들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 이거는 사실 실제 데이터 라고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비정상적인 데이터기 이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지금 올라가면서 또안 팔리면 이렇게 행보를 할수 있는 거고 그렇게 다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결국은 여기서 구입했는 분들 과연 이게 실제 바닥이라서 구입을 했는 건지 아니면 건매물 이라고 구입을 했는지 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구입을 했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와 논리가 틀린 사람들은 또뭐 교수들이 다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다뭐 이런 사람들이 아직 현 입장에서 여기서 구입했다 잘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버릇처럼 뉴스를 보는게 뭐제 하루의 일관데 하루의 일과의 시작입니다 그건 20년 전부터 그래 했고 아직도 그게 버릇처럼 몸에 배어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다양하게 보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아파트가 뭐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하게 뭐 얘기를 합니다 뭐그 사람들이 뭐사익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결국은 그런 아파트를 또 팔아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결국은 그 아파트에 어떤 앱 투자가 들어가 있거나 지인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관계자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도 생각을 해봅니다. 제 영상을 초창기부터 보신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유튜브 보다가 별의별 사람 다 보네.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뭐 데이터도 정확하게 얘기한 게 없고, 그냥 자기 혼자 어플 깔아놓고 얘기를 하더라. 근데 그 내용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들을만한 내용이었다. 그렇게 해서 제 방송을 처음 해보게 됐답니다. 저도 마찬가지 유튜브를 처음 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유튜브 조작법도 잘 몰랐고,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를 배워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지금 여까지 왔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조금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구독자는 없지만 은 그래도 뭐 직접적으로 대부분 통화를 하는 분들이 많고 실제 일어는 상황들을 다시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피부로 좀 와닿지 않는가. 뭐 그래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뭐 항상 얘기를 하지만 예전 영상에 뭐 제가 가몽시를 먹었는데 가몽시 맛이 난다고 얘기를 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벌써 3년 전에 아파트 가격이 내린다고 얘기를 했는 게 울량과 금액과 경기악화 모든 것들이 대부분 거품에서 시작해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 것이고 제 주변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벌써 1년, 2년 전에 대부분 몇 개의 아파트를 투자를 했다가 대부분 팔고 나왔고 마찬가지 주변에 건축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행사 대표나 아니면 은 일군 업체의 아파트 관계자들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경기 악화 때문에 많이 힘들 것이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했었어요. 그리고 일부 미분양 할인으로 거래를 했었고 그런 분들의 어느 정도 뭐 얘기를 바탕으로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아파트 가격이 제가 하락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 시작은 17년도 시작을 했죠. 17년도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주가면서 19년도까지 뭐 아니 상승이라고 이래 보면 안 되고 쭉 이런 식으로 17년에서 뭐한 19년도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18년 19년도에 미분양 할인을 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또 진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반전은 있었지만은 소위 말해서 지금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만큼의 반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갭투자를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 입장에서 돈이 없는데 갭투자를 했다가는 실제 거래가 안 되면 또 한번 갭투자 두 번째 실패를 할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갭투자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갭투자 할수 있는 상황이 또안 되죠. 전세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전세 가격 하락하면서 뭐, 최고가 대비 50%, 뭐, 40% 이렇게 아파트 가격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갭투자를 할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자기 알아서 하면 되죠. 내 가족도 알고, 내 친인식도 알고, 뭐, 사실 얼굴도 본 적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막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막 얘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어느 정도 뭐, 통화는 좀 제가 하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이래 지켜보니까, 망고 쓰잘데기가 없어요. 지원차 좋아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가나 한번 보고 전화 끊고 아무튼 이 유튜브 때문에 참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전화를 받게 되는데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껴봅니다. 제가 적어도 뭐 저는 상가 위주로 실제 부동산을 진행하다 보면 15억에서 뭐 17억이다. 뭐 그렇게 해서 광고를 내게 되면 15억 17억의 수준에 맞는 분들이 전화가 오죠. 아니면 뭐 20억이다, 30억이다 통상가 건물 광고를 내게 되면 은 20억이나 30억 건물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뭐 자기하고 맞으면 거래를 하는 거고 안 맞으면 거래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많은 얘기들은 할 이유가 없고 어느 정도 그런 분들도 자기가 투자를 해봤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준에 맞는 얘기만 하고 수준에 맞는 것만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입장에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갭투자다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전화 오는 부분들부터 해서 재개발까지 그리고 잘못된 투자 때문에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의 전화까지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 그런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한테도 또한 번의 경험이고 사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일부 친분을 만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시작은 또 아파트로 했지만은 상가 건물이나 빌딩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들도 다분히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상황도 만들어졌었고 다양한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아주 쉽게 얘기를 해드린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항상 손가락을 뭐 하늘을 가리키면 뭐 구름을 가리키면 구름을 봐야 되는데 자꾸 손가락을 보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제 나름대로는 뭐 전문가적인 얘기를 저는 잘 알지도 못하지만 평범한 서민 입장에서 가장 쉽게 이해를 할수 있게끔 얘기를 해 드린다고 해 드렸는데 뭐 이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도 이해가 안되면 그냥 하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사시면 될것 같아요 제쨌에는좀 쉽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의 결론은 실제 지금 아파트 노름판 때기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엄청난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반전은 없다. 그리고 실제 대부분이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실수자들 보다는 갭 투자들이 대부분 거품에 만들어진 곳에 몸을 던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현재 큰 반전이 없지 않는 이상은 이 노름판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올랐다가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노름판의 판때기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노름을 해서 돈을 꼬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미천이 없어요.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힘든데다가 돈도 없다. 그럼 경제는 더욱 더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갭 투자를 했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돈이 증발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좀 자주 하는데 그렇게 돈이 증발을 했다는 거는 엄청나게 일반 국민들이 서민들이 소위면에서 투자할 돈이 없다. 실제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다시갭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분야 할인 판매나 금매물로 나왔는 것들을 구입하는 분들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만 남아 있고 대부분은 실수요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의 반전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심리적인 하락의 반전 그리고 경제적인 하락의 반전 그리고 환율 모든 것을 다 갖다 붙여도 더 이상 하락의 반전은 없습니다. 단지 아파트를 구입해서 평생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렴한 금액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평생 사신다고 생각하시고 적어도 6, 7년, 7, 8년 정도 살다 보면 다시 금액은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는 내기 중에서 실제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 금액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올린 이유가 뭘까요? 실제 더 이상 분양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이유는 lh 에서 예전에도 미분양아 파트를 구입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올려놓고 금액을 할인해 주는 그런 쇼를 벌리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은 노름 판대기 와쇼 여기서 내가 광대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영상을 보게 되면 적어도 사기를 칠 정도가 돼야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어,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제 지식에서 어느 정도 사기를 칠수 있는 지식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안 당하는데 중이지물이못 깎는다고 저도 잘못 투자를 해서 실제 돈을 뭐 날려본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부동산에 투자를 했고 아파트에 투자를 했고 분양권에 투자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을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무개가 카더라, 옆집 아저씨가 카더라 이런 얘기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시행사 어느 정도 뭐 관계자들과 그리고 투자를 해본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을 20년 넘게 엄청나게 많이 거래를 해본 분들과 밥을 먹고 술을 먹고 논의를 해보고 얘기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영상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적어도 카드락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제 얘기가 다 맞는 얘기는 아니라는 건 항상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항상 참고하시고 적어도 돈을 벌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한번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미친듯이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그저 먹을 수 있는 떡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은 어떠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다시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지 제3자가 될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